이지하게 배우는 채널 이지TV의 이지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게 파워포인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어 보게 될 것은 제가 이런 글을 받았는데요 물 절약을 위한 7가지 방법을 이렇게 받았는데 되게 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포그래픽으로 바꿔볼까 하는데요 저만의 형식으로 만들어봤는데 가정에서 쉽게 따라해볼 수 있는 실천 방안 인포그래픽입니다 네 이렇게 아이콘과 그리고 텍스트를 활용해서 눈에 띄는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만들어 볼까요 일단 여기에 있는 이 필요로 하는 이런 아이콘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이런 아이콘들을 어떻게 가지고 오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은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전 여기에서 제가 원하는 아이콘들을 다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일단 제가 워터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물과 관련한 인포그래픽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여기 이 아이콘을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때뭐 PNG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에서 EPS라고 하는 이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아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을 삽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EPS 파일이 이렇게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윤곽선이 되게 좀 거칠어요.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룹 해제라고 하는 것을 해주셔야 합니다. EPS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 그룹 해제를 누르면 이런 개체를 변환하시겠습니까?라고 뜨고요. 이것을 과감하게 예를 눌러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 그룹 해제를 하면 지금 이 아이콘들이 다 따로따로 떨어져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해 주기 전에 뒤에 있는 이 투명한 배경이 있습니다. 뒤에 투명한 배경 보이시죠? 이것을 무조건 삭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테두리도 삭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것이 남은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 그룹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색상을 선 없음 단색 채우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저는 한 어두운 회색 정도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 색상도 제맘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물 색상도 이렇게 하얀 파란색으로 바꿔줬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니까 일단 1단계는 완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물을 일단 왼쪽 상단에 두고 그리고 사각형 도형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호스 모양을 만들어주려고 한 거니까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다시 한번 색상을 주고요. 네, 그 이후로 이 아래쪽에 이제 파란색으로 물결이 흐르는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사각형 도형을 그리고 선 없음, 단색 채우기, 파란색으로 일단 채워주고요 이제 타원형 도형을 위쪽에 조금씩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복제 기능을 활용할 건데요 컨트롤 D 입니다 컨트롤 D를 한번 누르시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조금만 움직여 준 뒤에 똑같이 컨트롤 D를 누르면 같은 위치에 복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복제가 된 것을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를 해주신 뒤에 딱 크기만큼 줄여줄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룹 해제 그리고 순서는 여기 있는 이 사각형 도형을 먼저 클릭하신 뒤에 그리고 위에 있는 타원형 도형들을 다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Shift 키를 누른 채 드래그해서 선택한 뒤에 상단에 그리기도 구서식 도형 병합 빼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물결이 흐르는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또 시작인데요 이미 다운로드 받아놨던 이 아이콘들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다 EPS 파일인데요 EPS 파일을 아까 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룹 해제해야 된다 그랬죠? 마우스 오른쪽 그룹 화 그룹 해제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그룹 해제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배경 삭제 테두리 삭제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서식 들어가셔서 선없음 흰색 배경으로 채워주시면 이렇게 흰색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나머지 것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모든 아이콘들을 다 흰색으로 바꿔봤어요 자이 흰색으로 바꾼 이 아이콘들 옆에다가 이제 텍스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삽입 텍스트 상자를 삽입을 해서 미리 샤워 시간 줄이기 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일반 맑은 고딩 말고 저는 나눔 스퀘어체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텍스트 크기를 좀 키워주고요 자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검정색으로 넣는 것보다는 흰색으로 채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흰색 자 이거 한번 하나를 만들어 줬으면 끝입니다. 그냥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이동만 시켜주면 그대로 복, 복사가 돼요. 그래서 두번째 어, 전략형 샤워헤드 자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훨씬 더 낫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다 애니메이션을 간단하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수도꼭지랑 옆에 있는 것만 다시 한번 그룹화 시켜주고요. 요것도 따로 해주셔야 돼요 자 이것은 애니메이션을 날아오기 라고 하는 것쓸 거예요 그런데 날아오기가 아래쪽에서 올라오면 안 되니까 왼쪽에서 나오는 것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르륵 나오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물도 그 다음에는 이제 올라오기라고 하는 걸할 건데 올라오기가 아닌 떨으며 내려가기 이렇게 해주면 떨어지는 느낌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 뒤쪽에서 만들었던 이 물결 모양의 상자를 날아오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서 물이 채워지는 듯한 느낌으로 나오게 되겠죠 가정에서 쉽게 따라해 볼수 있는 물 절약 실천망한 인포그래픽입니다 요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 인포그래픽 만들기 어렵지 않은 것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여기 제가 일부러 여기 있는 이 아이콘들을 제 블로그에 공유를 해두도록,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안에 있는 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지TV의 이지였습니다. 유용했으면 구독 눌러주세요.